귀여워. Come on! 를 하지 내 이름은 MC 엉뚱! 걷는 것은 t 뚱 궁금한 건 s get it. Let's g 어? t it. Let's get 뚱이 Let's g 네요 it. Let's g 나 t it. 요 e t s get it. Let's get it. Let's get it. Let's 못 가냐고요. 어떻게 해야지 예전처럼 살수 있을까요? 예, 아, 유남쌤? 조금 더 힘냅시다. 코로나19 예방행동 추측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. 헤이, hey, DJ! Drop the beat! 나 엉뚱 박사! 와, 그래, 좋아해! 엉덩이가 뚱뚱한 게 아니야 절대 코로나19 2019년에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걸리면 열나고 기침 나고 숨이 가빠졌어 숨이 가빠 가빠 가빠 감기랑 비슷하지 치료제가 없어 완전 위협해 이제부터 내가 말을 똑똑히 들어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손을 자주 씻어야 해 흐름 물에 비누로3초 이상 손 씻기는 손가락 손톱 밑은 꼼뽕물 없으면 손 소독제 사용해 기침할 때 옷수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엣지 엣지 기침은 뭐라고? 다시 손씻러올바른손 씻기와 기침 애들로 건강 지켜서 코로나19를 이기자 친구들 몸은 소중해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지키자 그리고 사람 많은 곳 방문을 차지할수있다 제발 내가 싫어하는 것은 코로나, 좋아하는 것은 바나나. 마스크 착용은 안전 나. 아들. 아들. 아, 마스크 쓰고 손 씻으러 가겠다.